환자 아, 분들도 오세요. 아유.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두분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예. 예, 예. 이재용 씨팔 예. 괜찮아요? 팔은 멀쩡한데 배가 보여요. 그래요? 옷좀 예. 올려보세요. 예. 네. 목은 어때요? 아파요. 목을 움직여보세요. 아, 아, 아, 아프다니까? 몸이랑 같이.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야 몸이 빨리 가죠. 무슨 내 올리고 있어요? 왕자 보여주려고요. 무슨 뇌 하고 있어요? 운대네요 이상하게 왕자 보여주고 싶네. 고개도 왜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암내 맡으려고요 어디다 볼까요? 이상하게 암내 맡고 싶네. 나도 왕자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희한우네. 어. 어. 아이고, 두분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예. 한입씩, 그죠? 한입이세요. 예. 팔 괜찮아요? 팔은 멀쩡한데 배가 보여요. 그래요? 아. 오좀 올려보세요. 예, 예. 오좀 올려보세요. 예. 네. 장이 네. 네. 네. 안 좋으시네. 많이 안 좋죠. 옷은 왜 올리고 있어요? 왕자 보여주려고요. <웃음> 나도 왕자 <웃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 희한우네. 아, 근데 아. 지금 누가 항상. 움직요 무슨 병원이고 있어요? 왕자 보여주려고요. 무슨 소리이 이상하게 왕자 보여주고 싶네. 거기 는왜맡 막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암내 맡고 싶네. <웃음> 잠깐. 이냄새를 꿈에서 맡은 것 같아. 어 나도 나도 나도 <웃음> 어, 나도. 어어 어. 안녕하세요.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요왕우 어우 어우 어우 왕우어왕이 세요? 지금 오는 길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예예. 예. 두 분이요. 예. 예. 아유 종합지낙엽 나왔습니다. 아유 예. 합병증이 있어요. 그 그래. 그래. 이재영 씨. 예. 사랑니가 잘못 나고 오 있네요. 사랑니. 예. 신나서 받아가세요. 예. 네. 예. 한미 씨. 네. 우울증이 좀 있어요. 그래요? 나서받으세요 예. 확인해 보세요. 예. 어? 목젖에 사랑니가 잘못 났어요. 난 저들에게 우울증이 생겼어요. 두분 아, 아, 아, 아, 아,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세분 모두 뭐요? 급히 해보세요! 이렇게! 아니, 그래야 빨리 나죠 가자! 짜증! 뭐 하시는 거예요? 안내 맡으라고요? 나 안내보다 왕자가 좋던데! 나도 왕자야, 왕자 보조라고! 야! 그분! 네. 네? 뭐? 아니, 옷을 올리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개코노 출라고요! 빵! 아, 잠깐! 나 겨드랑이 우울증이 생겼어요! 내가 밀어줄게요! 얘들냥 괜찮아? 얘들아, 고개를 내가 터받고 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내 맡고 싶네! 잠깐! 이 남자도 꿈에서 맡은 것 같아! 나도 나도 나도! 오, 희한해